그러면 내 거로 이거 언니 거 이거 이거 먹을 거야? 응. 다 내일 또 타면 되지. 응. 아! 늘은 오늘은... 오늘은... 오늘은... 오늘은... 오늘 아, 이거 이고 놀이? 그래. 김밥. 놀이리재 도리, 고 그래. 는 도리, 재미있는 도리, 재미는 도리, 재미있는 도 재미있는 도리, 재미있는 도이 재미있는 도리, 재미는 도리, 재미있는 도리, 재미는 <웃음> 혜리는 어때? 맛있어? 응! 응. 아, 아! 아! <웃음> 시원하지? 이 맛이지? 응 밖에서 노는 것보다 맞아? 집에서 시원한 거 먹는 게더 좋지 않아? 응 맞아? 엘리톤 들고 엄마 이거 봐봐! 어허허허 그거 뭐야? 봐봐 응 아이스크림 시이프 <웃음>